마이벨의 99번째 리뷰 짠! 오뚜기 열려라 참깨라면 가격은 네개입 298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벨입니다 오늘은 열라면과 참깨라면의 콜라보 오뚜기의 신제품 열려라 참깨라면인데요 그럼 구성부터 볼까요? 구성은 면, 건더기스프 분말스프, 참깨계란블럭입니다 끓여와봤습니다 되게 끓이는 내내 매운 냄새가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열라면에 더 가까운데 약간 맛이 먹을수록 국물에서 파랑 계란향이 강하게 올라와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저 또한 기대가 됐던 신제품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조금 실망스럽달까? <웃음> 그 이유는 열라면은 있는데 참깨라면이 반 토막 난 느낌이랄까요? 맛 자체는 기존 열라면처럼 얼큰하고 칼칼한 매운맛이 확실히 느껴졌는데 근데 콜라보를 했다는 이 참깨라면이 잘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 참깨라면의 맛의 핵심인 유성 수프가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그 고소한 참기름의 맛이 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열려라 참깨라면이니까 약간 좀 매운 참깨라면인가 했는데 약간 와장창 깨져버린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그럼 안녕 아니면 여기에 참기름을 부으면 좀 괜찮아질까요? 음 모르겠네요 괜찮아질까? 어머 너무 많이 넣었다 한이 정도? 어우 참 기름 냄새 음, 아니야. 이말 아니야. <웃음> 참기름은 이말 아니야.